오늘은 회사를 안가고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교육과정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1급. 무려 5일짜리 교육이다. 5일동안 회사를 안갔다. 이 교육을 듣는 이유는 나는 사실 2년제 졸업한 초대졸인데 학사학위를 가지기 위해서다. 지금은 전문학사이고 이 교육을 듣고 자격을 취득하면 20학점이 인정되어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보려고 노력한다. 장사님이 나왔다. 절대로 외부 유출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절대로 따봉을 눌러주지 않기를 바란다. 어릴 때 공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데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다들 가진다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을 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그 어리석은 생각은 역시나 비껴나가지 않았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니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내가 전기 현장에서 케이블을 끌고 다닐 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또 월급이 나오겠지?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자격증도 없으니 이 일이 제격이야 라는 하루살이 같은 생각을 많이 했다. 공부도 할 줄도 모르는 애가 머리도 멍청해서 집중도 못한다. 전형적인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의 유형이다. 참고로 나는 반에서 90명 중에 88등을 하곤 했다. 나머지 두 명은 축구부였다. 그래도 나는 항상 좌절하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을 했다.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무조건 도전해보는 성격이다. 학창 시절 선생님이 더 이상 결석하면 졸업 못한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로 반에서 공부를 하도 안 하고 꼴등의 지각 결성 뭐안 좋은 거 혼자 다 하고 다닌 것 같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 와중에 점심시간이 되어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피자 사러 갔다 온다. 기쁜 마음으로 피자를 들고 왔다. 피자는 역시 피자학교. 여기가 제일 값싸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깔깔이 환복을 실시한다 물론 같은 걸로 보이지만 국방색은 내가 특별히 주문한 거다 겨울에는 군필자에게 깔깔이 만큼 좋은 게 없다 12시부터 교육이니까 빨리 먹고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한다 후다닥 먹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림과 실물이 달랐다 사진 속 분명 소시지가 많았는데 전형적으로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이 이리저리 당하고 다니는 호구인 것 같다 저것 봐라 핫소스도 제대로 깔 줄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노력의 결과는 다 있는 것 같다 아까의 공사 현장의 일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막상 3년 동안 전기 현장에서 케이블을 끌다 보니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기 시작했다 그 뒤로 바로 전기공사 회사를 퇴사했다 퇴사를 하고 생계 위험을 봤던 나는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을 하면서 전기이사를 준비했다 당시에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원룸, 방세, 생활비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과 공부를 병행했어야 했다 학창시절에 자라지 그렇게 공부와 알바를 병행한 지 1년 전기기사와 산업기사 필기를 합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지도 않던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아까 교육에서도 봤다시피 그렇게 집중도 못하는데 실기는 더더욱 엄두가 나지 않는 거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무조건 따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이 약물고 1년을 더 투자해 실기까지 합격을 했다. 시험을 보는 다음날 항상 술을 먹고 갔는데 술만 안 먹었으면 진작에 기사 땄을 것 같다. 다시 소방안전관리자 이야기로 넘어와서 어릴 때는 배움과 행동력, 실천력 모든 면에서 우월하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 이 모든 능력이 감소되는 것 같다. 그래도 한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도전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한다 근데 꿀팁 하나 드리면 다 먹은 피자 보관하기 전에 저렇게 분리해서 보관하면 다음에 먹을 때 치즈가 떨어지지 않고 개별로 베어 먹기가 편하다 이게 원룸 7년 살다보니까 터득한 방법이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 그리곤 교육이 시작이 있어서 자리에 앉았다 근데 역시나 공부를 안한 머리여서 공부하는 거리가 먼것 같다 빨리 시간이 가기만 바랄 이걸 5일째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죽을 것 같다 5일은 생각해보면 짧은데 교육을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던 5일의 시간이 다 가고 마지막에 교육 합격자를 확인하고 5일동안 교육받은 직장인 브이로그를 마친다.